사서산에 일모하니 지쳐 임망가 서우니 광정에 이달이 서서 청원 이에 이간 여나이로나저교한저 달빛은 구비구비 흘러스나 비 s 올 e you, Tom. Oh, I know now. We are the Dalby, don't they? How do u h a d o e t h a t l h t o h the o a l d a o t a l e e y t h o a l l d a y d e e a e d a a h o o h a t a y a y b a oh, y o 이. <shrie> 으으으으으으으으으나성으의걸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선이으장 나연 연년하고 들들하고 야속한 이모, 르가실 가는 돈이 건만은 그 서로 이내 일시는 만지고내모른날가 i o no, no, n Oh, my God.